이 <붜리> 있나요? 주도를 계속 할고있거든요 근데 걸으면서 쓰레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. 그게 이제 그냥 지나치면서 되게 마음이 나도 e 나니다마 Braga 이 도와드리려고 할는 거짓말.